Nope, nope, 어 o p e nope, n o p o o p n e nope, nope, nope, nope, n e nope, n o e n o 뭐 찍나요? 모영순의 네. 극한 직업 극한 직업이요? 이거 뭐예요 근데? 모영순의 극한 직업, 에이든의 매니저가 되는 거라서 이건 또 언제 준비했어요? 그래서 오늘 저뭐 찍으면 돼요? 오늘 갈아입고 오시면 돼요 아. 아 진짜 너무 많네 진짜 와 이거 촬영장이다 근데 에이든 어디 가있는 거예요? 아 모영순! 어안녕하세요아 오늘 에이든 1위 예, 매니저 모영순이라고 합니다 나보다 느껴면 아, 어떡해? 죄송합니다. 아... <웃음> 어 티셔츠 입었네요. 아이고, 진짜 수치스러워. 오늘 아 이거 수치스러나 오늘 파 모형 수위에 핑크로 준비했어 가자. 아, 네 바로 가시죠 다음 스아고야아니저물좀 아 아, 갖고 와. 아이 아, 무슨 물이야? 아 이거 하고 있는데. 아 발대. 아, 잠깐아 잠시만요. 아, 수치... 아고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아, 저 오늘 파이팅. 감사합니다. 파이팅. <웃음> 사이밀드릴게 손을 잡았습니다. 이렇게 이손한번 만져보실? 나 여기 뭐하러왔는지 까먹었어. 뭐, 뭐 하려고 하더라. 나 이거 촬영이 일환 이기다 찍어 놨다가에이든한테 이제 보여주면서, 이렇게 하면 된다고. 이거 이거 어떻게? 이거? 어, 저거는 요 n o p 까 n 어 p e n o p p m 으로 했어요 n o n o n o n o n o n o n o n o n o 너무 멋있었어요. 너무 멋있었어아 오늘도 피곤한데? 아... 다음 스케줄 어디야? 어디요? 뭔데? 어디? <웃음> 어디가? 먼저 가고 계시면 바로 따라오도 어, 할게 아이고 아이고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. 렛츠고. 가자 렛츠고 렛츠고, 렛츠고. 어딘지 렛츠고. 모르는데 어디 가지? Let's. 츠고 아 뮤직비디오 촬영장에서는 진짜 너무 재밌었고 타이거JK님 진짜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모험가 여러분 검은사 모바일 이주년 많이 많이 즐겨주시고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대상 더 귀엽던 것 같은데? 뭐래요? 네. 아 잠깐만 저, 네. 저 옷에 있어요 아, 아정말요네 이렇게 네. 하고 있어요 네. <웃음> 간질까? 감사합니다 짠아 아, 이게 앞이 NG야 근데 이거